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건조아입니다 자, 오늘은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. 와, 며칠 전에 이제 우마님과 함께 찍은 아... 영상이 올라갔는데요. 여러분들, 진짜 이렇게 제 채널을 또 구독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.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가 또 늘고 하니까 기분 좋은데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. 컨텐츠 자체가 좀 심심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해요. 제가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전갈을 좀 구매했는데요. 어 이게 아마 주말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발송이 된다고 하네요.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올라갈 듯합니다. 자 그러면 전갈 먹방 좀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갔던 영상들 좀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이제 체험본 장소의 특산종이죠 로젠보기 황금사슴벌레입니다 지금 조금 이제 금빛이 좀 벗겨진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개체는 이제 좀 노충이거나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거나 그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진짜 크기가 큰 친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완전 떡대있고더 멋집니다. 소형 개체인데도 엄청 예쁘네요. 자 여러분 로젠버기 안컷입니다. 이 개체는 습기를 먹어서 지금 검은색이 됐다고 합니다. 와 진짜 근데 엄청 새카네요 그냥 로젠버기인데 흑화된 로젠버기. 이야 여러분 여기 밀리패드가 있는데요. 아, 처음에 뱀인 줄 알았어요. 이거 무슨 뭐, 밀리패드가 이렇게 커?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 무슨 밀리패드가 손가락보다 더굵어요 기대온장 이렇게 수컷 두 마리가 날라왔습니다. 둘다 이제 레드기어고 이제 장갑개체들인데 엄청 예뻐요.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민물기가 있어요. 무슨 산에 개가 사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작아요 엄지 솜톱 만한데 귀엽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마귀가 나왔어요 사마귀 와 이거 낙엽사마귀 종류인데 지금 밤에 먹이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를 하러 나온 것 같아요 안컷깬채같습니다와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특이하게 생겼고 제가 평소에는 볼수 없는 파마이처럼 생겼습니다